야, 조황식 할 거다. <웃음> 당연하지 당근아. 아, 조황식 그잘 된다. 야, 한시 합시... 우리 한판해 볼. 래 아, 민규 이거 덕구 걸로 봐지나? 응, 보고 있다. 오케 뭐, 뭐, <웃음> 이게 뭐, 뭐, 얼마나 야팔인지 아, 보여줄게. 일단 이기가 하는. 움직이는 거 가능하더라. <웃음> 네가. 네가 <웃음> <보. 웃음> 엄포다. 아니, 이 격투 그 게임에 거야? 판업기가 있어. <웃음> <미친 거. 웃음> 아, 맞아. 어, 케 이거 그러면 나랑 덕구랑한판해 볼게. 야, 검정색는 어, 이거 판 없게 없는 거냐? 어, 이거 위에 플립이란 거 눌러 봐 봐. 어, 안눌러지는데 눌러 봐 봐. 도안 뭐 뜨지? 눌러진다. 안 눌러진다고. 이 서버에 옵션을 바꿔야 되나? 뭐가 뭐가? 밸미션 테이블 플립 가능. 유지 가능. <웃음> 어, 되잖아. 야, 위에 플립 눌러 봐 봐. 안 눌러진다 아직. 안 눌러진다고. 되는 거 아니? 야왜안 눌러질까? 이거 이상한데 놓을 수도 있네? 응. 음. <웃음> <웃음> 남의 것도 집어치는 정보로. <웃음> <웃음> 날아간다. 자꾸로는 <웃음> <웃음> 없는다. 다내안 돼! <웃음> 어디 갔어? 안 <웃음> 돼! 오퍼! <돼. 웃음> <웃음> <어퍼. 웃음> 아. <웃음> <아니, 웃음> 야그 와중에 판 내가 들고 있음반이 <웃음> <웃음> 내꺼다 <웃음> 다들야 <냈구나. 지금, 웃음> 이거 펄 미션에 플립 넣어놨다 어 이제 되네 어우 응 아, 된다니까 뭐, 이거 눌러봐 <웃음> 아직 판안안 돌아왔던 일단 체스 게임 시작합시다 야 이거 <웃음> <웃음> <없지 마>, <웃음> <웃음> 없지 마, 임마. <이마>. 아, <웃음> 야, 자꾸 덕후가, 판 없는다. <웃음> 음, 누가 계속 반복해서 오면 되나? 한 번밖에 안 눌렀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체스,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가 불가능이다. 오케이, 내, 문, <웃음> 내, 내가 검정색, 이제. 어. 내 먼저 할게. 됐어. 으아. <웃음> 그 다음에 내가. 아, 말수동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어. 근데, 이거, 잘 보면, 말 이상한데도 없지. 아, <웃음> 그게 요렇게, 말이야. 아, <웃음> 아 야, 내 차례라고. 어? <웃음> 내 차례라고. 어, 나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뭐야, 이게. <웃음> 깔맞춤이다. 야 자꾸 미러링하지 마. 야 게임 터졌다. 야 게임 터졌다. <웃음> 미러링. <웃음> 야 게임 터졌다. 아니 뭐미러다틀어 맞고 시작하면. 왕거인만큼. 뭐하는 이거 이거를 풀어 달린다고? 아, 이거야 이거 나 어떡하지? <웃음> 야나 나 지금 덮고시점으로 보고 있거든, 덮고시점으로 위에서 보고 있거든 혹시 여기 놔두면 죽을라나? 뭐... 그냥... 야, 여기 놔두면 죽나? 그거 안, 주, 안 죽지, 안죽 그거? <웃음> 아, 내 죽으면 안 돼? 안 죽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없네 어, 쟤쟤쟤왜나여나여 어어? 야, 대포 먹어도... 야 대포 먹어도 정리할 거 없, 없는데? 어, 그냥 버리는 거지 <웃음> 됐다 잡았다 대포 먹었다 대포 버려 버 야야 내건내버리고야 대포 먹었잖아 이 덕구 같은 당근아. 야내건내 버려 됐다 버려 아, 내가 안 했는데 니네 차례다 니 <웃음> 네 차례다 빨리 덕구 니 제대로 클라는데 어어안할 건데 <웃음> <웃음> 애초 제대로 할 마음이 없네 <웃음> 빨리. 해. 어야 <웃음> 그거 기억자는 맡을 잘... 수 있잖아. 음. 딱이 제대로. 저거 버잖아 이러면. 잘 가. 조원처럼 볼까? <웃음> 말잘 가. 잘 가. 야. <웃음> 덕고 터졌다. 에이 몰라. 에잇에잇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야, 야. 아거 야, 너고 당근이랑 해 봐. 난안할거다 니하고 당근, 당근 해놔 할까? 오케이 나랑 이 당근 야 턱구 관전 해봐봐 관전 해제 관전이다 오케이 당근 니가 검정색을 잡아라 뭘로 할까 내가? 응 하겠습니다 아니 또또 또 거짓거리네 장난 아니 스이다와곡보시다 오케이 아 이거 뭐냐? 뭐죠, 이게? 이게 개각판인데 어? 뭔데 저거 뭔데 저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거... 야, 야 이게 골프 이다면 뭐 레전드 아니냐 이 게임이 레전드다 <웃음> 아왜 없는건데 <웃음> 야 없는 깔맞춤 거야.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안된다 여기 안 죽는다 야내거 어디갔어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게 왜 이리와 어? 어? <웃음> 야 게임이 안돼 이거. 야이 파나 그 없는 거뭐 어떻게 붙는 거임? 위에 플립이랑 버튼 있다. 아 이거가. 응. 아, 에이. 야이 자꾸 뽑지 말고. 말로 나. 나. 나. <웃음> 아니, 시작도 안 했다고. 뭐로? <웃음> 오케이 다시 해보자. 다시 대국을 아, 시작하겠다. 근데 들어와 제대로 해. 들어 아니 파는 거. 안 파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에이? <웃음> 아니, 더블, 더블 가능할 가능하잖아. 그냥 더블렸다 치자. 어? 응? <웃음> 너 네가 <어디가? 웃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아 왜? <웃음> 야, 거기다 <웃음> 왜 야, 내거 대열 흐트러졌더니 때문에. 올라가는 게이상했어 이상했다. 오케이. 네 차례다. 어, 뭐야? 이게 왜, 왜 돌아가. <웃음> 내 차례다 이거. <웃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웃음> 어, 좀잘 된다 야 폰에 먹는 거 사이드로 했대 응응 응? 뭐. 먹을 수있지만어 사이드로만 뒤로는 안 되고 앞으로 뭐뭐 <웃음> 뭐? 잠깐만 내가 이 저... 아 예, 예, 어. 여기 아니다 어. 여기다 여기다 음... 빨리 해라 그다잎하른 뭐다요 루킹이? 로? 응? 잡는 했는데. 잡았다, 야. 아... 잡았다고. 잡았 잡았다. 잡은 거 맞지, 민규? 아... 어, 응. 어, 잡았대. 아니, 진치, 잡았다. 야 아니... 덕구 그거 그거 못 만지게 해. 잡았다 이거 내 거. 니 차례다. 아니. 야. 어? 야, 했제, 했제, 했제, 아, 했제, 했제. 야 말도 내가 잡은 거 맞나? <웃음> <웃음> 말도 내.. 아니 왜 잡는데니? 반칙할래? 아 잘못 잡는다 당근.. 아니지 안 안되지 안되지 안 되지, 안 그거 얘가 아, 잡은 거 맞지? 잡았지 <웃음> 야 이거 잡아줬다 내꺼 어? <웃음> 아, 야, 야 이거 잡혔다 이거, 이거 <웃음> 왕 잡혔다 어야야왕 <웃음> 잡았다 <웃음> 아 근데 왕 잡혀도 모든 알이 다 까지지 않는다 난지 에이. 에이. 야, 야, 야, 야 이거또판 어플 각인데? <웃음> <웃음> 안 돼, 나더팟아어 아파. 아파. 아니. 아, 이게 뭐야. 아이산좀팟 아파봐. 너무 많이 없는 거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그럼 다시 시작할게. 토코리 할래? 토크리카 할래? <웃음> 아니. <웃음> 오케이 오케이 지켜보다 또엎어버릴거든뭐 <웃음> <웃음> 내가 검색? 아우 어, 내가 인쇄할게 이번엔. 어? 어? 응? 어? 뭐 이거? 아. <웃음> 이거 뭐니? <뭐예요? 웃음> 스파이 있다. <웃음> 야 <근데> 이거 저거 <웃음> 어떻게 복사하는 <싸운> 거임? 컨트롤이 <웃음> 컨트롤해 보이. 아그건 아... 말고 된다. 해봐 하자 시작 박민성 시작 <웃음> 박민성야 만지지 마그덕구야 왕귀야 야 <웃음> 그, 왕귀 <웃음> <방금 뭐야>, <웃음> <그게. 웃음> 아 <웃음> 어, 어오오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알았어. 아. 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방금 어디> <웃음> <덕구>. <웃음> <웃음> 게임이나? 게임이 아니다.